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쌍중한 쌍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서 한해 7천 쌍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가정의 이세들 일부에서는 코시안이라 불리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동남아 엄마들과 그 아이들의 문제를 오상광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지난주 목요일. 돌쟁이와 네살 밖의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 때문에 김 씨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부 통해서 지금은 아기 어, 여기에 네. 마루에 앉아가지고 네. 대문을 쳐다보면서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 빨리 와요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런 네. 모습을 남편이 봤을 때는 네. 진짜 속이 찢어져요. 음, 진짜 찢어집니다.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냐고 음. 제가 날짜를 다적거든요 음. 오늘 이삼일입니다삼십일째 예. 어, 이게 이몇 번째 출요 이번에 지금 아홉 번에 열번 정도 내가 남겨두고 간큰 딸은 심한 감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아파 지금 아파요? 어디 아파요 아디간지하서 엄마가 어떨 때 보고 싶 음. 아픈 아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아내의 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험상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이러면 은다 데리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나가면 처음에는 열흘 그두 번째, 세 번째 나갈 때마다 자꾸 날짜가 길어져요 그러다가 보름 그러다가 저번에는 20일 이제는 이제 한 달을 넘기는 거예요 아내의 가출이 잦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짐작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있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찾으러 가지를 안한 겁니다. 지금 왜 예, 자기 스스로 깨닫겠끔 하려고. 지쳐서 이제 돌아오게끔예 이번만큼은 자기가 진짜 뉘우치가지고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오게끔 취재팀이 아내를 만난 곳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한 쉼터. 그녀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랜 객지 생활 탓인지 어린 두 아이와 아내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돈은 있어요 생활돈 지난 99년 한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 김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듬해 바로 큰딸을 낳았습니다. 보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알수 없어요. 내가 다시 들어오 다시 들어오 남편도 자꾸만 해도 다시 들어오면 또안 아픈데 죽어버렸데 남편이 죽여버린다고요? 네. 다시 들어오 그러나 사실 메리 제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더큰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잘해주는데요잘 했는데 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또 요금 먹어요. 요금하고 또 가, 매일 가라고 매일매일 알고. 니네 때문에 니네 때문에 망하고 나복 없대요. 니가 복 요자가 없대. 아 복이 없다고? <웃음> 어, 없대고요 내가 너무... 그 너무 속상해서 내가 말 아니고 남편이 말해서 이렇게 참아라 참아라 어, 말하지마 이렇게 어, 말 못하고 네가운 네가 것밖에 없어요.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떤 면이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취재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성질이. 못됐고 그래갖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면 거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속에 불이 나요. 내가 뭔 소리에 이거 해먹자 하면 어머 얘 그거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기고 딴 것도 필요 없어. 없어 내가 부르면 대답이라도 하면 대답하는 법도 없고 생기.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데요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니가 얘가 안 가서, 니가 또 니가 너무 한국 말못 해잖아요. 말 싸고 어머니 싸고 말하는 거니 니가 말 티닥도 모르고 얘 얘밖에 안 몰라, 몰랑 몰라요.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야속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 가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었제 매날 가라고, 매날 가라고요. 나 없으면 나중에 또 남편도 다시 결혼한고또 다시 결혼하라고 나 없으면 자꾸 계속 이야기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그러니까 필리핀 보내고 새로 또 이제 며느리 그래. 맞이한고 예, 예, 이렇게 해. 나 없으면 여자죠천재요 고부간의 갈등만큼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지만 의외로 남편 김 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못 살아? 는안 하니까 못 살지. 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못다는 거지. 봐 우리 어머니가 고고 진짜. 내가 빚을 다가3만 원을 우리 어머니가 하루 아침에 3만 원을 준 사람이라요. 네? 한번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내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며느리를 데려올 때 들어간 경비 천여만 원을 대준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대준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빚다 청산하고 뭐 내려온 놈이 알거지가 됐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다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돈을 썼다 이기라 하.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기라.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필리핀까지 가서 데려온 며느인들 집안에 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내니 시어머니는 그저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방 들은 아픈 시어머의 시동상 신고도 아니는 도 없어 가더라. 그래도 아 모임 서이라 그래도 살아 가는 쪽에 있는 집에서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집 그러고 말기를 알아듣는 가못 알아듣는 가 것만 내가고 막 피가 막 싹바싹 마릅니다. 모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부모는 혈연지간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자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얻으면 되니까. 어른들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리에 누운 큰 딸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경우는 동남아 여성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예,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청이 조사한 바로는 국제결혼 가정의 60%가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시부모를 편히 모실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국제결혼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큰 만큼 갈등도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시부모가 부담스럽기는 외국 여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김만진 PD, 우리 말에 이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그 표현상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예,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어, 설령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말에 익숙하면 많은 부분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난 그 동남아 출신 여성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시집온 지 6~7년이 되도록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6살 민지는 아빠와 함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만나는 엄마입니다. 아, 아저씨 한번 보자, 아저씨, 아저씨. 엄마 엄마 한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얼굴 까먹었어? 네. 엄마 얼굴 기억나? 네. 음, 응, 근데 엄마 안 보고 싶어? 어. 공장에서 일을 마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엘린다 씨의 고향은 필리핀. 그녀는 6년 전 필리핀을 떠나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엘린다 씨는 만2년 가까이 식구들과 떨어진 채이 작은 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만난 엄마와 딸.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모녀 사이엔 정정만 흐릅니다. 엄마 엘린다 씨가 우리 말을 잘 하지 못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음, 아 지금 아, 어떻게 남편? 아, 어, 갔다 왔다 씨비 남편 엄마. 남편 엄마 보고 왔어요? 아니, 갔다 왔 남편 여기, 난중에 갔다 또 씨비. 신문에 갔다, 여기... 갔다 왔다 해요. 갔다 왔다 해요? 네. 남편하고 얘기할 때 남편하고 얘기할 때 따가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웃음> <웃음>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 언제부터? 지금. 지금부터? 갑자기? 어. 엄마가 말하는 거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엄마 말하는 거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아저씨는한개도못 알아 듣겠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모릅니다. 엄마 말하는 말은 못 알아들는다고. 지금 우리 간사분들 중에서 아무도... 한... 문제는 다른 식구들과의 의사소통도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온지 6년이 다된 며느리가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말이 원래 처음부터 잘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그렇대되지만이버 그래 벌써 6년이나 7년이나 돼요, 응? 어? 6년 7년이 되는데 우지 그렇게 말을 못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떤데는 그 사람 참법로도 내고 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 사람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래하고 저거는 저래하고 몰라요, 몰라요, 이럴고 있는데 짜기 이러고. 시집 보자마자 임신을 해 예쁜 손녀까지 안겨준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도무지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으내 며느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억시든지 남자라나 남편을 라나 씨미라나 뭐 그런거 내 세상 처음 봤고 그런게 내가 막 애물뚱으로 애물뚱으로 그래 마 지난 99년 한 종교단체가 주관한 합동 결혼식에서 민지 엄마 아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이다한 날에 이거든요만있어 확실해 자기 기억이 확실히 만 그런데 <웃음> 부부는 만나자마자 결혼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고 뭐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사마고들이 수술해준다고 수술해 주고 했는데, 밤에 급하게는 급하게 한 보름 정도 있어서면 2박 3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간 사람도 전부 다 들어왔거든요. 한국으로 결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한 보름 정도 있어서면마음은 얼마나 급합니까? 밤에 새벽 한두시에서 이런 말을 만 했는데, 그래, 이거 뭐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좀 이따 한, 한 시간 넘게 더만은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게. 그런데 그 필리핀 며느리가 말을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가 갔다가 이런 거를 몇만 원을 어서 우리 아들이 어던질로 오자마자 적으러 한국말 비우고 그걸배우라고 사다 줘도 그때 막한한 이틀인가 한이, 뒤따보고 나가절대안 뒤따봐. 뒤따봐 안 뒤보고. 막 이따 웬딩하고 말오넣고 한국말. 그러나 사실 엘린다 씨에게는 말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일을 못하는 남편을 도와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을 찾아갔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b t 다 나는 마희라 풍바아아바호 요는 요는 마 게다가 필리핀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아 서구 문화권에 가까운 나라 며느리의 행동은 시어머니가 보기에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맥주고 바다다 놓고지혼제 나와서 치먹고 밤이고 낮에 치먹고그 짓을 하니 내가 우지 쏙이 안 쏟고 그래 자허 말이야 아? 남편이 뭘고만하나 시비 물고 남편이 그걸 그뭘그만하 허마허마 대드는 거뭐아 말로 안들면어도패이되면 그니 잔소리 그 말은는거뭐뭘뭘 그 얽기시기 뭐, 뭐마 몰라요 몰라요고 뒤이다 다아 뒤이다 다아고뭐되네는데뭐음뭐우지말아 알어두지요. 가다 썩어서 저면 그렇게 모르고 안돼 말로 안 들어서 좀 때리지 때리게는 결국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이들 부부를 지켜보던 한 목사가 엘린다 씨에게 따로 분가해살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 꼭 막상막함에 가아와요는 안 하고 마람이나 아홍 너 병원 o o n t k s u a l a a k a b h a n n a a 그런데 열린다 씨가 인터뷰 도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몇달전딸 민지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취재진을 통해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딸이 아픈 것도 몰랐다는 자책감에 그녀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에 걸렸어도 친구들과는 즐겁게 어울리는 민지. 그러나 엄마를 향한 마음은 점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뭐그 아동 미술 보면 이렇게 아빠는 큰데 엄마는 작아요.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아니, 혹시 또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엄마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엄마에 대해서는. 주말 지낸 얘기라든지 하면 엄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다꺼내 뭐야. 그 인형도 있네? 인형가 반대. 가져와. 이감 한번 봐도 돼요? 어번 열어볼게요. 자. 민지가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닌다는 가방입니다. 사진첩이야? 네. 아 엄마 가방 안에는 있구나. 작은 사진첩 하나가 아.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거 아빠네? 아빠? 네. 어. 엄마 거 여기 있어아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이거 언제예요? 어, 바다에서 찍었어요. 네. 바다에서 찍었어요. 바다에서 찍었어요. 네. 이거, 이거 언제 2년 전민지네새 어, 식구가 바다에 놀러 갔다가 공원에 들러 찍은 사진입니다. 또 가고 싶어요? 아. 어... 음. 네. 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민지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인가 봅니다. 필리핀 여성이 시집와 살고 있다는 또 다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날 아침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가 버데다 나가 버렸어요. 밖에서 자고 많이 자고도 있다가 더고 이틀 사흘 그리고 이따가 더고 그래요 어디 가서 자고 난다. 지금 자기 영어로 여기 가요. 아내는 한달 중에 통상 20일은 밖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아예 옷을 전부 챙겨서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개월 뭐볼게 없어요. 아, 때는락이전 고향 필리핀을 떠나 먼나먼 이국 땅으로 시집 온 것이 지난 2000년. 유달리 우리말 배우는 게더디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이거 언어가 안 통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그리 월다 응. 물을 떠오라면 몇 번은 말해야 하고 차츰 말문을 닫아가던 아내가 급기야 정신이 상증세를 보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시 i o s m i d 요 His 환자 r a Useo, Utten, u t 전 e n Utten, Utten, u t 그 뭐, 그 뭐, 뭐, 뭐, 뭐, 반찬은 수이을 내고 어무 같은 거쓴거수이을내 놨고 저먹으막때려치려고 나. 아아아니아 살인 말이 내가 말해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 교회와 병원을 전전하며 숙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정신 이상으로까지 몰고 간 것일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가는 사람은 그 비정상을 허지마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방법. 집에 가고는 뭐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마음을 못 받아주니까 가는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 사람에게는. 슬픈 그, 그 말라가 그그 고향에 반나 네. 음, 가고 싶다고 반나 그래요. 자고 나면 반나 그. 그, 그 해요. 엄마가 생각했던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는 거그 자체가 하나 깨져버렸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 당연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그 말할 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환경적인 거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 경제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먼 <웃음> 고향 땅을 그리워한 그녀였지만. 언제나 멀리 가지 못하고 집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바로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할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 은 싸더라고요, 그걸. 싸서 왜싸냐 그랬더니 딸, 지금 6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어? 그러잖아. 응? 응? 날 뽀뽀하고 싶어. 어, 응, 엄마, 필리핀 할까? 응? 아니.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들이 반가워서인지 아이는 유난히 취재진을 반겼습니다. 엄마가 겪었을 외로움의 짐을 아이가 대플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만진 PD, 그 아까 그 경우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이 심장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민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실력을 볼때 어, 아이가 어디가 얼마큼 아픈지 남편과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였고요. 어, 남편의 경우에도 부인과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참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네. 네 오상광 PD. 네. 이 지금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충수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97년까지는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장결혼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도록 98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5년 이상을 국내에 살았어도 국적을 취득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줄리는 현재 서울 이태원의 한 미국인 가정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 아침에 줄리를 본 집주인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들어있었는데 특히 왼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줄리를 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올해 초에 집을 뛰쳐나온 줄리가 그날 남편과 마주친 건 아들의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엄마 그래, 이리 와. 엄마 엄마 이리 와. 엄마 보고 싶어. 예, 사랑해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녀는 친구와 함께. 아들이 있는 남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다시 나오려는 그녀를 남편이 못 가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my husband he hold me here. Then, no i c a tomorrow promise i should go now and then my husband a yeah my, my face here and then i don't know i suddenly uh, i don't know i i fainted to the to the bed yeah and then here is i cannot open my eyes Ah, mana i say like that and then he hit me again here in my face because is very small and very thin the husband carried and threw out in the sink in the sink is here is uh, you know it's bomb from the sink so 3주가 지났지만 줄리의 몸에는 그날 남편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줄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상처입니다 a h e m son is his m o m a n he cry and cry, he cry a lot. And then my mother-in-law said, "You take the, you take the son, you take the son. Son in out in outside. You bring in outside." say because my son he saw everything when my husband hit hit me, you know. And then my my son told me that, "Uma mani apu sila." t 남편의 폭행은 줄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인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He sit on the toilet bowl and then he's smoking. Yeah. So he don't want me to take a bath. Yeah. So I take out all my clothes. All my clothes I take out already. And just only uh, towel. Yeah. I'm using only the towel. And then after that, i s a I said I want to urinate. And then my husband said, "No, you cannot urinate here. You urinate in the floor." I said like that. Ah, <sighs> said like that. And then I can't, c n t can't. I said like that. I go to my boss' house, and then he come out suddenly. No, you don't go to work. I said like that to me. And then he spit, he, his saliva, he spit to me on my face. You know. And then he, h yeah, e folding my hair. 남편은 결국 지난해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줄리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국적 취득은 고사하고 남편과 시부모가 체류 비자 연장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y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를 간이 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간이 귀화 신청을 할때 남편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국적 신청 접수조차 힘이 듭니다. 체류 비자를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적 규정은 없지만 남편의 동행을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위장 결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외국인인 여성이 배우자인데 지리도 잘 모를 텐데 당연히 남편이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여성 혼자서밖에 안 왔다고 한다면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갔다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아, 네. 앞서 소개했던 메리 제인 역시 결혼 생활 5년간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나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아. 기타 조금 기다렸대요 응. 조금 기다리라고. 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돈돈 힘들어 많이 응. 들어고 이렇게 또 남편이가 돈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응. 응. 조금게 3년만 10년만, 10년만 기다려요. 이렇게 10년을 기다리라고? 예.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하는 사람 뭘 믿고 만들어 줍니까 국적을? 뭘 믿고 한국으로 만들어줘요 한국으로 만들어 주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일을 할수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애딱 떼놓고 뭐딱 나가서 지원다 가서 일을 아무데나 할수 있어요. 일을 해서 고만 한 며칠 해갖고만 필리핀은 날라삐리 뭔가만 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날아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나한테 예속을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내가 이렇게 네 생사여탈 거를 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준다는 그거 갖고 이제 하나 의 무기로 삼는 그런 경우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내가 국적 신청을 해서 국적이 나올 경우 이 여자가 도망갈 것이다 하는 그런 노파심. 줄리는 일요일만 빼고 매일 파출부 일을 나갑니다. 붙잡히면 언제든 본국으로 추방될지 모를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그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순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ven I Can I visit my son, or if my parents-in-law, they die already, can I take my son? I want to put that to the lawyer. Yeah, because she m v n e a b u n m i k a r y old already, and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my son? Yeah, because my husband said, e y u t k b u s i t a Then he said, oh, "Who going to take care?" And then he said, me, he said, okay, you take care of <laughs> s**t. But I promise, if your parents die already, I'm going to take c a y e u And I don't want to live here in Korea, because for the sake of our son, I said, I love you. 예, 실제로 그 국적 취득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실제로 국제결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어, 지난해의 경우엔 모두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어, 대략 반 정도밖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 아이를 낳은 경우엔 체류심사나 신원조회를 생략시켜주는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예, 김만진 PD, 이 본격적인 국제결혼 역사가 지금 한 10년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학교에 들어간 이세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어, 지난해 전남 도청에서 통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92%가 그 12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남아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 포함해서 많은 국제결혼 자녀 이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전교생 167명 가운데 15명은 외국인 엄마와 사는 아이들입니다. 전교생의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2학년인 이 반만 해도 한 반에 4명이나 됩니다. 일본인 엄마가 3명, 필리핀 엄마가 1명. 바로 은진이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토끼 아주머니는? 자라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은진이는 입학 당시에는 또래들에 비해 몸이 약해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토끼 아주머니는? 토끼 아주머니는? 고비 많아요. 워낙? 워낙 고비 많으세요. 뭐 좁다고 래서 오히려 더 야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능력도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받아쓰기 잘하잖아요. 네. 그러나 은진이 엄마 로리타 씨는 은진이와 한살 아래 동생 대성이를 키우며 근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제일걱정이냐면국학교는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 혹시 라라고렇게거 거의 걱정이 지금. 얼굴표 많이 안 나잖아요. 아니 표가 안 나더라고 이제 애들, 제 거시하고, 이제, 제 학교 기록부에다막 이름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름 주로 많이 쓰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이름이 외국 이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으로, 저기, 놀이터 면될 건데, 놀이터 와주아차나 해보면은, 그것이 발음이 기니까, 외국 이름 아니에요, 전부. 뭐. 아, 진짜 미안해요. 아니 혹시 그런 걱정 하셨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언제나 발목을 잡습니다. 사고로 얼마 전부터 일 못하고 있는 아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엄마 로리타 씨는 한달 전부터 하우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형이 되고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앞으로 만약에 어떻게 학교 만약에 어... 고등학교 끝나면 어떻게, 어, 대학교 어떻게 보내요? 돈 없어요. 그렇게 많이, 큰 문제, 그, 어, 그, 그렇게 많이 걱정. 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 진짜. 가진 것 있으면, 뭐, 그런 걱정은 없어. 뭐, 농사라도 많고, 농사라도, 이제, 사실, 많이 씻고 하면 된지, 농사도 그렇게 없고, 이렇게. 답다 보고 그래요.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보면은 그 직업이 일정치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난 자녀들이 다시 또 빈곤을 이어간다는 그런 그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착잡하죠. 아. 좋아, 네. 여섯 초모 주어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일도 엄마에겐 큰 부담입니다. 고개를 그넣그넣 아니 아니 끄덕끄덕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영어는 엄마가 더 잘해? 네. 그럼 한국말은? 어잘 못해요. 한국말은 은진이가 잘해, 엄마가 잘해. 저요. 정말? <웃음> 네. 뭐 은진이 학, 무엇보다 엄마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학교에서 보내오는 통지문들입니다. 아, 잘잘 모르시겠어요? 통지문에는 특이나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시영이만 아이 저 일시 만 장소. 어... 그런데 엄마의 말은 아이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엄마 델리아 씨가 영미와 진영이에게 사용하는 우리말은 언뜻 듣기에도 발음이 부정확한 짧은 말입니다. 알았어. 여기 전문가는 한창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잘못된 언어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언어적인 발달에 있어서 민간기는 주로 이제 영유아기 한두 살에서 네살 굉장히 이제 발달적으로 초기인데 뭐 이런 과정에서의 어머님들의 그+ 그 언어적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이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그 중요한 시기에 어+ 온전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인제 뭐 초등학교를 가서 뭐 사회적 지원이라. 뭐교사로부터 뭐 정확한 한국말에 대한 충분한 자극을 받고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받은 그 불이익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볼수 있는 거죠. 리아 씨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 98년.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한국말을 배워 본 적은 없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도 이유였습니다. 이 책은 뭐예요? 해외 여행 실용 영어 회화. 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영어 회화 책까지도 교재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영어 회화 배우는 책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 안녕. 말아 아, 시간, 난... 시간 없어. 못해. 몰라요.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내난아 네, 공부해 둘다. 빨리 같이. 이모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보다 말을 잘하는 시기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니까 쪼박쪼박 따라다니는데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못해버린다고 엄마는 필요 없... 엄마 그냥 됐어 어 그건 그거야 뭐 이런 이러... 어 알았어 됐어 그 속에서 엄마가 더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장흥에 자리한 공공도서관.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이곳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장흥에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마을 어르신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것. 장흥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줄잡아 80여 명. 그중 절반 정도가 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 아, 아. 서울에서 천까지는 나와요? 입니다 87kg. 아, 지금 조금 뿅 뿅해요. 혼 그냥 혼자 배웠어요. 혼자서. 어, 그리고 여기서 한국 학당 년 배웠었어요. 작년부터는 장훈군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비용에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에서도 이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국민이 되고 현재 대화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이 될니다 그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국을 떠나 한국 땅을 찾아온 이주 여성들 비록 피부색은 달라도 이제 그들 또한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t a n g i Omoni Drimida n a 아 국제결혼 가정 전체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거 2만 5천 쌍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어, 구체적인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1년부터 작년 2004년까지 국제결혼을 한 숫자는 약 6만 5천여 쌍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 지금은 10만 명이지만 앞으로 20만 명이 되고 또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외면 속에서 성장하도록 방치한다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치유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PD수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